라이벨의 46번째 리뷰. 짠! 사냥! 까르보! 어? 불가리 꾸면 가격은 멀티팩 6,000원입니다. 리뷰도 아주 호기심 까까입니다. 안녕하세요, 호기심 까까입니다. 아! <웃음> 까까는 매운 거 좋아하나요? 전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요. 음. 우유도 사왔어요. 오! <웃음> 한번 안 먹고 도전해보겠습니다. 도 구성은 면, 액상스프, 분말스프입니다. 오, 오. 오, 잘 들어갔네. 빡이요냄새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냄새 합격. 완전! 맛있 맛있다, 음. 맛있다. 네. 맛있는데? 다 맵긴 하다 맵긴 한데 다 어, 먹고 입탁 네. 치고 음. 가 우유 필요 없는데? 우유 필요 없는데? 이거 대박 날것 같아 한정판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까르보나라에 치우치거나 음. 뭔가 불닭볶음면 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어, 잘 조화를 잃었다 음. 음. 줄다리기 한 느낌이에요 <웃음> 줄다리기 음. 끙끙끙끙끙끙끙끙있끙요음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� 삼명에서 오신 거 아니죠? 아, 잠깐만 <웃음> 한정판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 우선 사먹을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. 예. 네. 첫 맛은 되게 느끼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뒷맛이 딱 매콤함을 잡아주니까 끝까지 한 그릇을 비울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. <웃음> 결론은 <결로돌이> 맛있다. 맛있다. <웃음> 신정 떡볶이 맛있다. 이러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음... 안 매워요. 안 매워요? 매워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이게 뭐야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어 지금 이전에 불닭보다는 좀 굵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쵸? 딱 꺼냈을때 음. 면이 되게 막이만했어요아 잠깐만 이만한? 아, 이거요? 이거요? 아, 이거요? 그럼 혹시 더할 얘기 있나요? 더할 얘기요? 네. <웃음> 맛있어요아네 <웃음> <웃음> 맞아 호기심 까까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 왜왜 왜? 자기 PR 그럼 자기 PR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<웃음> 호기심 까까의 <응>. 자기 PR <웃음> 네,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맛있는 까까를 리뷰하고 있고요 놀러오세요 오 어떻게 리뷰 하시는데요? 아 저는요? 보여주세요 오 어머 너무 재밌다 오, 어머 <웃음> 그르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머 놀러 갈 거야 아, <웃음> 말로 갈 거야 빨로 아, <웃음> 빨로 미 아, 호기심 호기심 오, 까까 하루 아? <웃음> 하루 <웃음> 재밌어요! <웃음>